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셀프 보험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은 뭐 보험 설계사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이고 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분이라던가 기존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 리모델링 전에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음, 가장 첫 번째는요 이제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하셔야 돼요 어,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요 어, 그냥 간단합니다 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 내보험 찾아줌 그리고 내보험 다보여 라는 사이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보험 찾아줌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내보험 다 보여는 2006년 이전 계약 보험 계약과 그 다음에 2009년 이전에 공제 상품들은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 내가 전생에 걸쳐서 어떤 보험을 가입했느냐 어 그리고이게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가입시켜 준 보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조회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면요 일단은 어, 익스플로러 그 인터넷 창 키시면 좋고요 어, 요즘은 크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구글에서 지원하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어, 저는 일단은 PC로 하시는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포탈 네이버에 들어가신 다음에 내보험 찾아줌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먼저 뜨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수명보험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보험사에서 아직 고객님들한테 돌려주지 않은 돈이 뭐 8조원 가까이 있다 중도보험금이라던가 아니면 휴면보험금 포함하면 거의 10조원 가까운 돈들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 매스컴을 타고서 이 서버가 거의 다운될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때 뭐한 5조원 정도 찾아가셨고 아직도 많은 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수문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유가족 분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 조회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방문하셔가지고, 필요 서류들 다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조회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만 여기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문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여기 조회 신청 버튼이 있으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보세요 네. 어, 과거랑 달라진 점은 이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이메일을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계사분들이나 일부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 조회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협회에서 뭐 이걸 조회하는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메일을 필수로 넣게끔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본인 p c 에서 공인인증서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IP 있으시면 IP로 하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인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인증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그래서이 어 부분을 좀제질 했는데 통신사 누르시고요 어 혹시 알뜰폰을 쓰시는 분들은 알뜰폰 누르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저는 광고는 미선택 하고요 그 다음에 간편 인증 하실 수 있는 이패스라는 앱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고인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문자인증을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번호 앞자리까지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신 이 문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인증번호 6자리가 휴대폰으로 가게 됩니다 휴대폰에서 인증번호 6자리 그러니까 일부 분들 중에 스팸 차단을 해 놓으셨거나 그러신 분들도 조회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인지하시고 왜나 문자 안 오냐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스팸 차단이 걸려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동의하기 다 누르시면 되세요 필수동의니까 동의하신 다음에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번 테스트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조회하는데 30초 정도 걸립니다 어, 좀 기다리시면 나오세요 기다리는 동안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숨은 보험금 찾기 내지는 휴면 보험금 찾기 이런 서비스들 그 다음 중복 보험금 안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대단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일생 동안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시면 저는 총 19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미청구보험금 저 같은 경우는 다 찾아봤겠죠 그래서 다 찾아서 이제 여긴 안 나오는 거고요 휴면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휴면보험금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휴면보험금은 이제 내가 실효가 돼 가지고 해지한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내지는 이제 보험이 만기 됐는데 만기한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도보험금을 받아 가실 게 있는데 안 받아 가신 경우에 보험사에서 휴면보험금으로 휴면계정으로 돌려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조회하셔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가요. 여기 진흥원 출연일자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안 찾아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국고에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제가 찾아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한 6천만원 정도? 네. 고객님도 들잘 모르세요 왜냐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실 때만 관심이 있으시고 20년 30년을 납입하시거나 아니면 최소 뭐 10년 이상을 납입을 하시다 보니까 설계사들이 관리를 잘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휴면보험금도 굉장히 많더라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자기의 일생 동안 가입했던 보험 내용들이 정상 유지되고 있는지 뭐 소멸됐는지 실효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여기 연락처 한 번에 변경 신청하기 이걸 누르셔 가지고요 여기 모든 내용 동의 동의 하신 다음에 여기에 신청인 휴대폰 번호랑 이메일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가 휴면 보험금이나 이 수문보험금이 발생한 이유가 계약할 당시에 연락 가능한 번호와 지금 가지고 있는 번호와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돌려받을 보험금 있어서 안내를 해주고 싶어도 연락처가 변경돼서 뭐 주소지가 변경돼서 연락 간내가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전 보험사의 내 계약과 관련된 내 연락처들이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신 김에 이 부분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정상계약인건들 그 다음에 뭐 만기건이라던가 아니면 실효되어 있는 건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런 절차들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담당 설계사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 내 담당 설계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걸 관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연구소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 상담사들 배정해 가지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문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가입내역 조회해 드리고 중복보험들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는 절차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도 나 뭐냐면 이것 때문에 처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어왜어 주민등록번호를 달려고 하냐 아니면 뭐 인증번호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이 스스로 PC든 이게 모바일로도 가능하세요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뭐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부분들 없지 않겠지만 저희는 고객님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려면 보험 가입 내역을 꼭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존에 어떤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좋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해시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좋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할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보험 상태를 알아야 고객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들을 안내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두 번째 여기 보시면 내보험 찾아주문 하셨다면 내보험 다보여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는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회원가입을 해놨는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으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민감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고객 동의 하에 진행이 된다는 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보험 찾아준 같은 경우에는 보험담보와 관련된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내가 일생 동안 가입했던 모든 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단체 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아니면 뭐 개인으로 가입했던 보험이든 뭐 기업에서 가입했던 보험이든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들어준 보험들까지 모두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으신 분들은 이런 온라인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 동의 동의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성명 넣으시고 생년월일 을 넣으시고요 어, 이메일 주소 여기도 또 넣어야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등록하신 이메일은 어,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여기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아까 전에 내보험 찾아준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 인증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휴대폰 인증은 뒤에서 한번더 합니다 아, 본인 그 확인 절차를 위해서 휴대폰 인증을 한번더 하는데 이메일 인증을 한번 더 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메일을 잘 활용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못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 절차를 좀 복잡하다고 라 생각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저희가 대표 포털사이트 이용하시는데 회원가입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아이디 통해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고 어려움이 좀 있으시면 저희 영상을 한번 뭐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컴퓨터를 좀 하실 줄 아는 분들한테 보여주시면 이 정도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셔서 어뭐 이거 조회한다그래가지고 뭐 신용정보에 문제 생기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네. 또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진행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멈추세요 네. 하다가 멈추시는 이유 저희는 이게 일이니까 이렇게 빨리 할수 있지만 그쵸 한 번만 하라 그래도 안 하시는데 두 번, 세번 하라 그러면 근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세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소속과 상관없이 가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그리고 특히나 지인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객님들한테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시냐면 네 불필요한 보험을 계속 가입하게 할 수밖에 없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5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기존 게 있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내보험 내 내다보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확인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조회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전체 가입했던 건수, 월납보험료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들 이런 것들 나옵니다 여기서 정액계약 내용 조회하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계약들 중에서 월납보험료가 얼마인지, 언제 가입했는지, 어떤 정액담보들이 있는지도 조회가 되세요 그 여기서 좀 활용하실 부분은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옆에 사이드에 있는 것들 보시면 계약 현황 나오시고 분석 통계라는 게 있어요 분석 통계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평균 데이터가 나오세요 그래서 어 내가 가입한 게 빨간색이고요 제가 30대니까 30대 남성 우리나라 사람들 30대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가입하는 담보들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한 80% 정도 맞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부분이 안 정확하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 이전 보험계약은 반영이 안 되고요 2009년 이전에 가입했던 공제상품은 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내가 처음 가입할 때는 뭐 10만원짜리를 가입했는데 중간에 담보를 감액했거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정하려면 여기 정정문의하기를 누르시면 네, 보유계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 이전 계약이냐 뭐 이런 식이 나오고요 해지한 해지하셨냐 뭐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하시면 또 좋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회사별 연락처 사이트도 나오고요 고, 고객센터들 번호가 쭉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계약들 어,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실손 보장도 따로 나오니까 가입되어 있는 실손 보장들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실손을 가입하거나 실손을 갈아타게 하실 분들 여기 실손보장지급내역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 내가 보험금 받았던 내역들이 여기 다 떠요 이거 실손이에요 실손에서 받았던 내역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보험사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언제 사고가 있었는지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고지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고객님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 한번 조회를 해 보시고 어떤 보상이 있으셨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아 가지고 오시면 유병자 플랜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험으로도 충분히 좋은 그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설계사분들도 중요하시고 일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반드시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보험 찾아줌 그리고 하나는 내보험 다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좀 막히시거나 어, 나 혼자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연구소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단계를 지나시고 나시면 휴면보험금이라는 건 아까 전에 내보험 찾아줌에서만 있지 않아요 또 어디에 있냐? 어, 실효된 보험들에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전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 실효되어 있는 보험들을 정상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그 다음에 중도보험금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만기보험금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 20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들 중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고금리 상품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판단의 요소가 좀 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료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줄이실 때도 유지하셔야 되는 보험들이 있으시고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보험들이 있고 해제도 되는 보험들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사실 경력이 짧으시거나 뭐 경력이 오래 되셨다고 하더라도 증권 분석이라던가 담보 분석 약관과 관련된 공부들을 꾸준히 하시지 않으셨던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제일 쉬운게 이거예요 책임지기 싫으신 분들은 놔두고 가입해라 라고 업셀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그냥 필요 없다 이건 다 해지해라 그냥 무작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는 뭐 종신보험 이라던가 이런거 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종신보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경제 수준에 따라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종신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뭐 자산의 상태 아니면 납입 능력,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본인이 처한 지금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꼭 재무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비재무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금융 전문가들 만나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 내가 기존에 가입했던 것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 보통 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0분 중에 10분이 다들 그닥 좋지 않은 보험들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품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라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는 보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 나라 보험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분들이 보험공부를 전문으로 하셨거나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냥 만들어 준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의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희가 최근 보험료 줄이거나 아니면 보험 리모델링 하실데 가장 핵심 담보들 지금 수십 년 동안 얘기가 되고 있는데도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호혈성 질환 관련된 담보들이 다 좋다라고 이해는 하세요 보험설계사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 뇌출혈담보라던가 아니면 급성신경색증 담보만 준비되어 계신다거나 그리고 지금 뭐 치매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도 애매한 약관해석이 있는 상품들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세요. 아니시면 공부를 더 하세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법. 뭐다 기준은 다르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보험의 보상 경험을 한번이라도 경험해 보셨고 경제적인 타격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거나 체험하신 분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누구의 말이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험은 누구한테 필요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보험은 이거예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있어서 나는 병원에다가 돈 내는 거 하나도 문제가 안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험가입 필요가 없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한달한달 한달 적금 넣고 생활하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 일반적인 서민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아파 가지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 가지고 병원비를 몇 천만 원을 갑자기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보험은 누가 필요하냐 서민층 안정적으로 내가 급여받는 생활들을 하고 그리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 중에 자산이 크지 않으신 분들이 보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 이거를 1 0시일반에서 매달 얼마씩 저축한다 의료비 저축을 한다 그리고 내가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라 개념을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 위험의 전가다 그래서 보험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보험을 내가 저축의 어떤 한 축으로 생각하시는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 내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제대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 뭐 비난받을 때도 있고 또 감사함을 어 표현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라거좀 알아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보험생활을 하시고 좋은 보험 경험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